쇼쇼 나이스 어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오늘 뭐 런닝맨 차량으로 가나어 좋다 구샤 요 나이스. <웃음> 샷. 아이고. 오 사다 사다 사다 사다. 사다 사다. 요샤오 핀. 핀. 핀발, 핀발. 다다 오 핀발 핀발. 굿샷. <웃음> 들어 올리노. 그렇지. 굿샷. 굿샷. 야 그쇼. 좋다. 쉬어. 어디 갔지? 굿샷! 이야 한번더 친다는 이유가 있었네 잘가 안녕 아우 샷어 돌았다 돌았다 돌타고 내려간다 왜 그랬었고? 왜 그랬었고? 그래 굿샷! 어, 이거. 굿샷! 이야! 어, 잘고 오, 좋아. 나이스. 굿샷! 오, 어, 좋다. 거긴 어디? 어또 내려온다 또 굿샷 좋다 구샤, 다른 굿샷 어? 오, 오. 잘갔다 구이 굿샷 이야 야, 샤 야, 야, 으샤! 야, 야, 제일 잘한샤 야, 으샤! 야, 으샤! 야, 으샤! 야, 으샤! 야, 으 야, 야, 오샤 좋다 오나이스 연습이죠 연습이죠